보컬프라이를 할때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컬프라이 정말 해야되는것일까요 궁금하시다면 계속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픈도보컬입니다 오늘은 보컬트레이너 분들이 많이들 알려주시는 발성법 중에 하나죠 보컬프라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컬프라이는 어떤 발성이냐면요 일단 제가 먼저 시범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발성은 아아아 아, 아 라고 소리내죠 근데 보컬프라이는 아 자 이렇게 내는 소리를 보컬프라이 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소리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보컬프라이를 할 때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기를 쓰지 않고 내는 소리라는 건데요 성대 앞으로만 이용해서 소리를 내죠 제가 성대 동영상을 통해서 발성이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구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면 성대는 이렇게 접촉을 하는 성질을 가진 근육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접촉을 할때 파르르르 떨리는 거이거 느껴지시죠 왜 성대가 이렇게 떨릴까요 산정상에 올라가셔서 깃발 꽂으면 깃발이 가만히 있나요 깃발 펄럭거리죠 자그 펄럭거리는 이유가 뭐죠 그렇죠 바람때문입니다 저 빈공간 이 빈공간에 우리 성대에는 공기라는 것이 통과되죠 공기는 바람입니다 바람이 통과되다 보니까 성대가 부딪힐 때 그러니까 성대가 접촉할 때는 단순하게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떨림이 진행되면서 접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성대 진동이라고 하는데 이 진동이 생성이 돼야지만 안정적인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진동이 생성되지 않는 소리는 어떤 것일까요 자 제가 영상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진동이 거의 없죠 이 성대는 근긴장성 발성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성대인데요 오픈더 보컬에서 발성교정을 받고 있는 학생의 성대입니다 자, 이처럼 공기를 제어하지 못하면 성대는 완벽하게 접촉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컬프라이는 뭐죠? 좋은 발성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예외냐면요 제가 학생분들을 가르쳐 보면 감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유독 계세요 예를 들어서 성대 접촉에 대한 느낌을 전혀 알지 못하겠다 굉장히 간단한 부분이요 감각적인 분야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어하는 뭐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컬프라이를 연습하시면 성대가 접촉되는 느낌이 무엇인지 극단적으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대가 접촉되는 느낌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성대가 접촉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미접촉될 때 하! 이렇게 바람만 불때 공기만 내뱉을 때 성대가 미접촉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대가 접촉될 때는 뭐죠? 아아 아, 간단하죠 이렇게 소리가 나오면 성대가 접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좀더잘 느끼고 싶다면 단단하게 소리내는 훈련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아아아 아, 아, 보다는 아 아아 아, 이렇게 소리내면 훨씬 더 성대 접촉력을 더잘 인지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성대 접촉되는 느낌을 이렇게 단단하게 소리내었을때도 그래도 모르겠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을 목에 감싸고 특히 후두 목젖있는 이 정중앙부분에 감싸고요 이렇게 호흡하는것과 아 아아 아, 후자가 성대 진동을 훨씬 더잘 느낄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상식적이죠 네 오늘은 보컬 트레이너들이 많이들 알려주는 보컬 프라이 정말 해도 되는 것일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제가 정리해드리면 보컬 프라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성대 접촉을 느낄 수 있는 부류의 분들은 굳이 연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성대 접촉력을 정말 내가 느낄 수 없다라고 판단되는 분들은 연습을 하시면 극단적인 성대 접촉력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성대 접촉이 되는 느낌이 무엇인지 정리하면 하, 하, 하. 호흡만 내뱉을 때 성대 미접촉 아아아 아, 아. 소리 낼때 성대 접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소리는 단단하게 내어야 된다. 이렇게 단단하게 소리 내어도 성대 접촉되는 느낌이 도저히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 손을 목에 감싸서 아아아아아 아, 아. 아 성대 진동력의 차이를 느껴 본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오픈더보컬의 발성과 보컬 트레이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버튼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보시면 오픈더보컬에서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인데요 본인의 소리를 진단받고 싶다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언제든지 누구나 가입하셔서 피드백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카테고리 마련해 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조금씩이지만 저희 오픈더보컬 구독자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리구요. 더 좋은 강의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항상 건강하고 정확한 정보로만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